구별해주라고 제가 아... 네, 주습니 와세에 먼저 집중하는 거구나. 네. 어. 그래서 이왓시 네. 이제, 이제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, 네. 이 관계 대명사 왓은 어... 이제, <웃음> 앞에, 이제, 어, 이제, 명사가, 이제, 명사를, 이제, 앞에 명사를 쓸수 없고, 네. 이 지에는 이제, 주어나, 그,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. 아, 네. 네. 어, 그래서, 이제, 와시랑 데스를 구별할 때, 이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와시고 이제 네.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이제 대시. 아 그러면 네. 어 결국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걸 찾는 거 어떤 걸 찾는 거예요? 있나 없나? 제 와세 관계 되는서어아 명사가 있나 없나 보고? 네. 아, 그랬구나. 네. 혹시 아 예문까지 하나 부탁해도 될까? 예문? 예문이요? 어. 네. 어, 그럼 예문까지. 네. 꼴찌에서 네.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댁의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